개와 고양이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 꿈. 어떤 두 사람이 세력 다툼을 하거나 웅박하는 일에 관계할 것이며 그중한 사람은 자신과의 동일시일 수도 있다. 검은 고양이가 나타난 꿈. 좋지 않은 일이나 두려운 일에 겪게 된. 검은 고양이가 들어오는 꿈.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는 꿈은 대표적인 길몽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는 재물을 상징하고 그것이 집에 들어온다는 것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라면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재물이 아니라 불호는 가지고 올 가능성 이 있습니다. 집안의 슬픈 일과 짜증나는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사람의 해골이나 뼈를 물고 안방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가족 중 누군가 사고나 죽음을 당하게 됨. 검은 고양이가 울면서 도자오는 꿈. 두렵고 불길한 사건을 체험하게 된다. 검은 고양이가 집안으로 들어와 괴상한 소리로 오는 꿈. 집안에우환이 들끓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도둑, 시물수 질병.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친다 검은 고양이가 해골이나 뼈를 물고 방으로 들어오는 꿈 혹독한 우한으로 집안이 들끓게 되고 혹 식구한 사람이 사고 또는 죽음과 같은 변을 당한다 검은 고양이를 본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도둑이나 실물수 질병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칠 짐조 검은 고양이 죽이는 꿈 검은 고양이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검은 고양이를 죽이는 것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검은 고양이에게 물리는 꿈 고양이에게 물리는 꿈은 좋은 꿈입니다. 진행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고양이가 고기를 먹는 꿈 도둑맞은 물건을 되찾게 됨 고양이가 높은 곳에 오르는 꿈 지위가 높아지고 담장에서 내려다보면 별거중인 배우자가 자기를 감시한다. 고양이가 다리를 무는 꿈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거기가 주어지고 고양이에게 알키어 키가 나게 되면 타인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며 또는 질병에 시달리게도 된다. 고양이가 달려드는 꿈. 질병이나 불상사 등우환과 손실이 발생되어 피해를 겪게 될 징조를 의미한다. 고양이가 달아나는 것을 보는 꿈. 어떤 일이나 사건이 미궁에 빠져 그 진상이 좀처럼 밝혀지지 않는다. 고양이가 닭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꿈. 자신의 집 소유인 재산이나 땅등의 손해를 끼칠 사람이 나타나 피해를 입거나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해줄 고용인이 나타나 옆에서 항상 도움을 줄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고양이가 담위에서 내려다보는 꿈. 고양이가 담위에서 내려다보면 자기의 일에 간섭할 사람이 나타나거나 누군가에 의해 감시를 받게 된다. 고양이가 담장 위에서 자기를 내려다본 꿈. 자기 일에 간섭을 받거나 누군가에 의해 감시를 받게 될 징조. 고양이가 돼지 새끼를 물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먹을 것이 생기고 친인척이 찾아온다. 돈, 행재수 선물 소복 등의 기룐이다 고양이가 두 사람 사이에 앉는 꿈두 사람 사이에 비밀이 있음을 나타낸다 고양이가 땅을 파서 뭔가를 묻는 꿈 감추어야 할 일이 있어 불안해함 고양이가 말을 하는 꿈 고양이가 어떤 사람의 동일시가 될수 있고 다만 상징되는 일거리에 관해서 말로서 예시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 고양이가 목을 헐퀴어 상처 난꿈 고양이가 목을 할퀴어 상처난 꿈을 꾸게 되면 목 주위에 병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 한동안 고생하게 된다. 고양이가 무는 꿈 고양이에게 물리는 꿈은 태몽입니다. 오이관리직에 오를 아이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하지만 태몽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더안 좋습니다. 지인에게 사기를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물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꿈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권리가 주어지고 고양이에게 할퀴어 키가 나게 되면 타인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며 여는 질병에 시달리게도 된다. 고양이가 발목에 감기며 스치는 꿈. 고양이가 발목에 감기며 스치는 꿈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 범죄나 음모의 본이 아니게 연루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어니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말과 행동을 진중하게 해야 한다. 고양이가 방으로 들어오는 꿈. 고양이가 방으로 들어오는 꿈은 위험하거나 기분 상할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한다. 즉 도둑이 들어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알지 못하는 아군 때문에 건강과 재산을 잃을 염려가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고양이가 부부의 방에 들어가거나 돈은 침대 위에 올라가는 꿈. 부부간의말 못할 비밀이 있음을 나타낸다. 고양이가 부엌에 들어와 생선 반찬을 물고 도망가는 꿈.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 귀금속을 훔치거나 강탈해 간다. 고양이가 비를 맞으며 어디론가 달려가는 꿈. 고양이가 비를 맞으며 어디론가 달려가는 꿈을 꾸게 되면 도난의 위험을 암시하는 꿈이다. 고양이가 사람의 바지 가랑이를 물어뜯는 꿈. 처음에는 좋은 듯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매우 불쾌하고 위험을 겪게 된다. 고양이가 사람의 손과 발을 물고 핥히는 꿈. 다치거나 교통사고로 상당 기간 고생을 한다. 고양이가 사람의 얼굴을 핥히는 꿈. 낯이 뜨거운 큰 망신살이 뻗치거나 요괴가 동하여 정신과 혼을 뺀다. 괴한이나 치안에게 희롱을 당하게 된다. 싸움, 소송, 질병, 우한, 사고 등의 액살이 낀다.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 꿈 집안 식구가 늘거나 재물이 들어오는 의미하는 꿈이다. 고양이가 생선을 물고 도망치는 꿈 집안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서 지금 속을 잃게 될 징초 고양이가 어떤 물체를 계속 응시하는 꿈 고양이가 어떤 물체를 계속 응시하는 꿈을 꾸게 되면 고양이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누군가의 감시를 받거나 쫓기는 형국이다. 고양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꿈 재앙이 닥쳐 소나를 보는 꿈. 건강에도 유해. 고양이가 자신의 바지를 물어 뜯는 꿈. 잘되던 일이 매우 불길하고 위험을 겪게 됨. 고양이가 쥐를 잡는 꿈. 가족 중에 누군가 재물을 얻고 볼치 아픈 일을 누군가 해결해준다. 고양이가 쥐를 쫓는 꿈. 고양이가 쥐를 쫓는 꿈을 꾸게 되면 일의 작전이 빗나가 의외의 손실을 본다. 고양이가 지붕 위에 올라가 울고 있거나 돌아다니는 꿈. 오한. 질병이나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썽과 손재 및 집안에 좋지 못한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고양이가 지붕에 올라가 내려다 보는 꿈 어떤 권력가가 해를 끼치거나 억압을 가할 일이 생긴다. 고양이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꿈 고양이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꿈을 꾸게 되면 고용한 사람을 해직하거나 물건을 분실하게 된다. 고양이가 집 안이나 문 안으로 들어오는 꿈 돈이 들어온다. 고양이가 집을 나가는 꿈 고양이가 집을 나가는 꿈은 고용하고 있는 사람을 그만두게 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 고양이가 집을 뛰쳐나가는 꿈. 데리고 있는 사람을 해고시키게 되거나 어떤 귀한 물건을 분실하게 될 암시가 있는 꿈입니다. 고양이가 토끼를 물어가는 꿈. 집안에 도둑이 들거나 실물수가 있다. 사고로 인하여 재물이 빠져나간다. 고양이를 귀여워해주는 꿈. 연인이나 사람을 품에 안을 일이 생기게 되거나 힘든 일을 떠맡게 될 암시가 있는 꿈. 고양이를 기르거나 사는 꿈. 고양이를 기르거나 사는 꿈은 누군가와 비밀을 나누거나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는다. 숨겨야 할 애인이나 정부가 생긴다. 즉 떳떳하지 못한 일임으로 알려지면 별로 좋지 않은 관계이다. 고양이를 만지는 꿈 자신에게 손해가 될 만한 일에 휘말릴 수 있으며 재물이 빠져나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고양이를 본꿈 흉몽 다른 사람에게 속을 꿈 고양이를 안는 꿈 어떤 여자나 아이를 품속에 안을 일이 생기며 벅차고 고달픈 일거리를 맡게도 된다. 고양이를 안어죽거나 어루만지는 꿈. 어떤 여자나 아이를 품속에 안을 일이 생기며 벅차고 고달픈 일거리를 맡게도 된다. 고양이를 잃어버리는 꿈. 고양이를 잃어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소유물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부하직원과 헤어지게 된다. 고양이를 잡아 죽이는 꿈.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 또는 일거리 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고양이를 죽이거나 잡아먹는 꿈. 잃었던 물건을 찾게 된다. 고양이를 죽이는 꿈 고양이를 죽이는 꿈은 위험요소를 제거함을 의미한다. 즉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다. 고양이를 죽인 꿈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고양이를 품에 안은 꿈 어떤 여자나 아이를 품속에 안을 일이 생기며 벅차고 고달픈 일거리를 맡게도 된다. 고양이에게 물리는 꿈 어떤 사건으로 인해 고난과 권리가 주어진다. 고양이에게 손을 물린 꿈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권리가 주어지고 고양이에게 알키어 키가 나게 되면 타인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며 또는 질병에 시달리게도 된다. 고양이에게 쫓기는 꿈. 고양이에게 쫓기는 꿈을 꾸게 되면 불의의 사고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몸조심을 하는 것이 좋다. 고양이와 강아지가 함께 노는 꿈. 고양이와 강아지가 함께 노는 꿈을 꾸게 되면 서로 껄끄러운 사람과 일을 하거나 만나게 된다. 고양이와 개가 서로 알키고 싸우는 꿈. 세력다툼을 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공박하는 일에 종사하게 된다. 고양이와 개가 싸우는 꿈 어떤 두 사람이 세력 다툼을 하거나 웅박하는 일에 관계할 것이며 그중한 사람은 자신과의 동일시일 수도 있다. 고양이와 개가 함께 있는 꿈 성격이 안 맞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할 일이 생기게 된다. 고양이와 쥐가 서로 싸우는 꿈 경쟁자와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된다. 상인는꼭 들어와야 할 돈이 뒤로 미뤄져 답답하지만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기다려야 한다. 고양이의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는 꿈 고양이의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는 꿈은 가까운 배우자나 가족으로 인해 체면이 손상되고 기분이 상할 것을 암시한다. 고양이한테 손가락 물린 꿈.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권리가 주어지고 고양이에게 알키어 키가 나게 되면 타인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며 뇌는 질병에 시달리게도 된다. 담 위에서 고양이가 내려다보는 꿈. 자기의 일에 간섭할 사람이 나타나거나 누군가에 의해 감시를 받게 된다. 방 안에 고양이와 강아지가 있는 것을 보는 꿈. 표정이 몹시 살살해 보이는 어린애와 부침성 있고 다정스럽게 생긴 아이와의 동일시이다. 방 안에 호랑이가 있는데 문을 열고 다시 보니 고양이인 꿈. 어떤 사람이나 작품을 위대하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그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된다. 뱀이 고양이와 싸우는 꿈. 모든 재난이 지나간다. 도엌해 있던 부거를 고양이가 물어가는 꿈. 도둑이 들어 금품을 도난당하게 되거나 우한이 있음. 붉고 누런 색을 띤 고양이가 자신의 등을 무는 꿈. 내성적이면서 고집이 센 아이를 낳을 태몽으로 예능적으로 재주가 있는 아이를 낳을 징척. 비가 내리는데 개나 고양이가 달려가는 꿈. 비가 내리는데 개나 고양이가 달려가는 꿈은 실물수가 있으니 도난을 주의하라는 경고이다. 산 고양이가 달아나는 것을 본 꿈. 어떤 일이 미궁에 빠지게 될 징척. 새끼 고양이 꿈. 고양이 꿈은 좋은 꿈이 많습니다. 특히 새끼 고양이가 나오는 꿈은 자신의 능력을 마침내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윗사람은 본인을 새끼 고양이의 재롱처럼 여길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고양이의 눈이 유난히 빛나는 것을 보는 꿈 진행 중인 작품이나 연구 중인 학설 등이 뚜렷하게 이미지를 제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된다. 오이를 휘감은 구렁이를 지켜보는 고양이의 꿈 자신이 간통하는 사실을 안칼진 아내가 지켜보게 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임산부가 고양이 새끼나 여우 새끼를 낳는 꿈 집안의 우한이들 끓고 근심 걱정이 생긴다. 시비, 싸움, 소송, 실패 등이 있다. 자기 집 고양이가 도망간 꿈. 고용이나 경비원을 해고시킬 일이 생기거나 물건을 분실한다. 주위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고양이를 선물 받는 꿈.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나 애인과 말다툼이나 시비가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징조. 쥐가 고양이나 허랑이로 변하는 꿈. 승진하게 되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발전이 있음. 쥐어이나 고양이에게 쥐가 생포되어 붙잡히는 꿈. 순조로운 경영사와 소망의 목표 달성 및 안정. 발전이 따르게 된다. 지붕 위에 고양이나 원숭이, 여우살팽이, 호랑이 등 영물이 올라가 있는 꿈. 초상이 나거나 불행한 사고, 실패 등 파탄이 빚어진다.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나가버리는 꿈. 고용이나 경비원을 해고시킬 일이 생기거나 물건을 분실한다.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고양이를 받는 꿈. 친한 사람끼리 말다툼이나 시비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고양이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